제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한 데이터가 좀 필요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해내서 기분이 좋아서 그 기념으로 수업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공공 데이터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사례고요. 모든 것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공공 데이터 포털로 들어오셔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검색을 해보면 어,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을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저는 오픈 API를 통해서 프로그래머블하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거든요. 오픈 API 카테고리를 선택하니까 한국은행 주요 계정 및 기준금리가 나오죠. 그리고 앞에 데이터 타입은 XML과 JSON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JSON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안내를 하고요. 클릭해서 도착해 보면 한국은행 어, api 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하더라고요 자 이런 데 도착하시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개발 가이드인 것 같아요 저걸 클릭하면 개발 명세서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서비스 명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 명이라는 것은 이 api들을 여러가지 것들을 제공을 할텐데 그것들에 대한 분류 중에 가장 큰 틀의 분류입니다 자 그중에서 여기 보시면 통계 조회 조건 설정이라고 하는 저 분류가 제가 필요한 거더라고요. 클릭. 자, 그러면 통계 조회 조건 설정을 사용하기 위한 이 주소와 요청 인자가 있는데요. 요것들을 이제 채워 나가면서 그 API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일단 저는 여기 있는 상세 주소를 카피해서 예. 주소를 여기다 붙여 넣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청인자라고 되어 있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 슬래시 뒤에 오는 경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서비스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항목들 있죠? 이 항목이 바뀌면 그 항목에 해당되는 서비스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명에 따라서 요청인자들도 달라집니다. 저는 통계조회 조건 설정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고 statistics search라고 하는 이 서비스명을 저 url 패스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그 다음에 인증키가 필요한데요. 이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마이페이지로 가서 인증키 발급 내용으로 가면요. 전 이렇게 미리 발급받은 놓 인증키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api를 쓰기 위해서는 인증키 요청을 하셔야 돼요. 자 인증키 복사하기 해서 저 인증키를 카피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다가 붙여 넣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개발 가이드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인자를 또 채워나가야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요청 타입인데요. 저는 제이슨을 원하기 때문에 제이슨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언어를 어떤 걸로 할 거냐. 국문. 저는 국문이라서 kr이라고 했고요. 시작건수는 이제 페이지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이 100건의 데이터가 있다.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열 번째 데이터까지 가져와라는 라 뜻입니다. 저는 1. 슬래시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표 코드라는 값이 있고요. 주기가 있고요. 통계 항목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 이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통계 코드 검색이라고 하는 저 탭에서 얻을 수 있더라고요. 자, 들어가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국은행 주요 계정 및 기준금리로 들어가 보면 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비 여수신금리가 있고 클릭하면 그것에 해당되는 하위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제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찾으러 오기 위해서 저는 통계표를 해서 통계 항목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각각은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통계표에 대한 코드는 여기 있는 이것이 통계표 코드였고요. 그 다음에 어, 통계 항목 코드는 여기 있는 이 값이 통계 항목 코드예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주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루에 한 번씩 제공한다. 이거는 월간, 분기, 연간뭐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 주기에서 저는 한달 단위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기 때문에 여기다가 mm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개발명세서에서 봤던 것처럼 통계표 코드를 입력하고요. 슬래시 주기를 입력해야죠. mm 슬래시 자그 다음에 검색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입력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제가 2021년부터 2022년 뭐 내년까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기간 사이에 데이터들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 열 번째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통계 항목 코드 1은 아까 제가 가져왔던 이 값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url을 완성했거든요 그러면 새 창을 열어서 제가 저 url을 한번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생기는데요 이 데이터가 제대로 잘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검사 버튼을 누르고 자 네트워크 탭을 열고 리로드를 한 다음에 저 접속을 클릭해서 프리뷰를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로즈라고 하는 데이터 안에 제가 필요한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타임이라고 돼 있는 것이 날짜, 그 기간의 금리는 0.5였다 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공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뭐 자주 해본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API도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크게 다르진 않지 않을까요? 여기까지.